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축하드립니다! 네!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<웃음>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가족들, 친구들과 네, 맛있는 떡볶아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도 즐겁게 나누시고요 같이 먹고 네. 행복한 명절 시길 바랍니다 전기를 가시는 분들은 꼭 안전한 절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의 신곡 첫파의 뮤직 컴필레이션 앨범도 같이 들으시면서 더빠강하고 행복한 소일년 기대하시고요. 올해도 저희 소파르미지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. 2020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